이중턱이랑 볼살 지방을 입했어요 이렇게 하면 엄청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거의... 아, 충고받혀. 저한번 보고 안 봤어. 보기 싫어가지고... 저건 내가 아니야. <웃음> 깜짝 놀랐어요. 한 명의 여기를 조금 더 뺐으면... 아쉬운 거. 속타요? 상처에서 지방이나 마음더가 좀... 이거 못 먹어? 불편해요. 다 죽었어. 잘못했어요! 예. <웃음> 미안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22살의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볼살이랑 뭐이중턱 빼러 왔어요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오빠가 오더니 저 멀리서 네 얼굴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그때부터 스트레스였어 완전 잘일어 <웃음> <웃음>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음. 없어요. 지방 흡입을 했는데 붓기 빠지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지금 옛날이랑 비교해보면 은 옛날보다 얼굴이 확실히 갸름해졌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숨어요. 저는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있습니 <웃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일하고 집에 있고. 저희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지금 거의 세 달. 네. 저번에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 저번에 이중턱이랑 볼살 지방을입했어요 음, 지금도 많이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엄청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지금 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응, 거의 없어요 저분 영상이 보면막 이렇게 나오게 나왔어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엄청나 엄청 했는데 엄청 지금 조금밖에 안잡요 거의 이렇게도 안잡요 어. 드디어 음, 그러면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는 전없었어요 음, 통증은 좀 찌릿찌릿한 게 5일 정도 가고 저는 붓기나 멍은 전혀 없었어요 네. 수술 후에 불편했던 점은 뭐 있어요? 불편했던 점은 딱히 없어요 음. 그냥 며칠 감각 없고 조금 아프다 그 정도? 그럼 수술 후에 좀 달라졌거든요? 발라졌나 했던 거는 주변에서 살 빠졌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얼굴 살이 빠지니까 임구비가 이렇게 더커 보인다고 들 많이 해요 아아? 어, 아아? 어. 호출이 하지 마임마 수술을 하고 오니까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다가 한번 벗었는데 야너소가 되게 좋다 야 얼굴 조용정 떠다닌다고 놀랬다고 오빠도 되게 많이 빠졌다고 해요 어, 수술은 수술이구나 영상 보셨어요? 내가 봤어요. 아, 난 친구가 막혀. 저한번본거안 봤어요. <웃음> 보기 싫어가지고. <심어서. 웃음> 저건 내가 아니야. 저 부정하면서. <웃음> 깜짝 놀랐어요. 그 <웃음> <웃음> 영상 혹시 친구들도 봤어요? 아니요. 왜요? 말안 해가지고. <웃음> 아무도 몰라요. 난좀 빨리 주세요. 맞추실 애도 없었어요. 회, 회복실에서는 제가 일어나서 말하다가 누워서 갑자기 웃더니 잠들었더라고요 <웃음> 기억 없어요? <웃음> 기억이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국기 같은 거 관리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관리 방법은 관리를 막따로고 뭐 호박즙을 먹는다든지 뭐 그러진 않았고 그냥 땡김이 하는 것만 2주 동안 잘했어요 그냥 아, 에, 에, 잘, 약 먹고 잘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때 하고 자요 불편해요 그거 딱 하나 불편해요. 다 지웠어요.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흉터 같은 건아예 없는 거예요? 흉터가 여기 구멍 몇개 이렇게 한두단 정도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많이. 지금 화장으로 가려진 것도 있는데 흉터 없어질까 봐 걱정했었는데 한세 달이면 없어지더라고요. 인사 100점, 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아, 몇점이어 만족도는 100점이요. 100점이요? 얼마요? 네. 정말. 네. 정말. 90... 90% <웃음> 아, 왜 왜? 나머지는... 음, 아니, 여기를 조금 더 뺐으면 어땠나 아쉬움다 아쉬움 살짝 아쉬움 속타요? 추후에 또 수술 받고 싶은 그런 병수도 있으세요? 너무 음, 많아요 <웃음> 어디가 제일 많고 겠어요 일단 코, 아, 코 이렇게 높이코코이고높고 축소하고 코 아, 보시긴 뭐, 하네 맞아요 아, 그럼 눈도 커져요 눈은 뒷밑에 입만 하고 싶어요 <웃음> 한 번씩 보는 거네요. <웃음> 그죠? <그냥>. 저번에 <웃음> 또 뵙겠네요. <잘. 웃음> 수술한 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 수술 전에는 이렇게 살이 조금만 쪄도 이렇게 밑에 볼때 뭔가 두둑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술 그때 했을 때부터 살이 좀 쪘는데도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안 느껴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럼 좀 불편했던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불편했던가요? 음. 불편한 점이 없는데. <웃음> 아, 조금만 더 뺐으면. <웃음> 아, 근데 제가 저번에 이게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맞에서 네. 지방이 나서 기름 같은 게좀 나온다고 하던데. <웃음> <웃음> <웃음> 안 나왔었잖아요. 네. 해수하우너 할 때도 해야 돼. 어떻게 지방이 나올 수 있지? 당연히 좋은병원 잘 받게 잡네요. 하지마 임마. 술 하고 싶 이렇게 조언을 해드이야 어, 고민은 수술할 시간을 늦추는 것 뿐이에요 아, 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바로 네. 완전 추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자기 만족도가 높아가니까 약간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웃음> 얼굴에 그런 것 같아요 저번보다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많이 웃었는데 저번에는 많이 <웃음> 웃는다기보다는 <것보단 웃음> 미소가 그냥 떨어져요 <웃음> 셀카 찍을 때 어때요? 짧게 찍을 때에 되게 만족스럽죠. 응? 그 어플 보정 안 해도 돼요. 이제 안 해요? 네, 이제 안 해도 돼요. 아, 진짜? 자신감? 어, 자신감? 네. 오오. 안 해도 돼요. 아, 안녕하세요 풀티비 여러분 저는 지금 이중턱이랑 볼살 라인 지방 흡입한 지 3달차 됐는데요 지금 3달차 돼서 그런지 멍이나 붓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주변에서 반응들은 이게 얼굴이 면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목구비가 더 크고 뚜렷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달차 된 지금도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수술의 후회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